힐릭스라는 기술입니다. 어, 일단 힐릭스라는 기술은 제가 여태까지 강좌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신청을 많이 받은 강좌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기술이 되시겠습니다. 자 일단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바이트 들드리즌 펜그립 상태로 와주세요. 이렇게 지어져요자 그런 다음에 젠로브를 해주는데 젠로브는 원래 이렇게 하죠. 검지다 걸치게 하는데 어, 힐릭스에서는 중지다 걸치게 검지를 뺀 중지다 훨씬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어 지금 손바닥이 위로 보이고 있죠 손바닥이 위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손목을 돌려서 손등이 위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상 이 자세에서 이 자세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돌림과 동시에 검지를 여기다가 두어줘요 그런 다음 검지에다가 약간 회전을 넣는 겁니다 네, 회전을 넣는데 어느 정도 회전을 주냐면 검지를 타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한 요정도 요정도까지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엄지손가락을 안에다가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그런 다음 바로 젠더러버로 클로징 하시면 힐릭스가 끝나게 돼요 자, 여기서 힐렉스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. 제너로버는 웬만큼, 그 제너로버를잘 익히셨으면은 중지작을 치는 건 바로 하실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검지에 갔다가 바로 엄지로 가는 이 부분, 이 부분이 가장 힘들 겁니다. 어, 쉽게 생각하시면 비하인드 D8볼이랑 비슷하시다,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, 여기 검지에다 갔다가 엄지로 가는, 아이고야. 검지에서 회전을 줬다가 바로 엄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죠 그러니까 검지, 검지에다가 검지 약간 회전을 주는 거죠 한 요정도까지 회전을 줘요 자 그런 다음에 검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 안에 엄지를 넣어 주는 겁니다 엄지를 이렇게 있었던 엄지를 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로로버 를 해주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검지에서 엄지로 가는 부분 회전으로 이렇게 넘겨가는 부분이 제일 어려울 텐데 어 처음에는 끊어져서도 끊어져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연습이 답인 거죠 그래서 계속 하시다 보면 감이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그러면 한 팔의 움직임은 켜도 팔의 움직임은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도 부드럽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될 거예요 뭐, 감이 잡히는 거죠. 그렇게 계속 하다 보시면, 뭐, 팔의 움직임도 주로 들고, 부드럽게 할수 있을 테니까. 연습이 답인 거죠. 반대로 연습이 답인 거야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, 중지다 걸치기 젠루로버를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, 손등이 보이도록, 이 자세로 와주세요. 그리고 검지를 여기다 두신 다음에, 회전을 한요 정도, 아이고 회전을 한요 정도까지 줍니다. 자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넣어줘요. 그리고 젠더록으로 마무리 하시면 힐릭스가 끝나는 겁니다. 자 근데 힐릭스 하실 때 주의할 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힐릭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로 수평으로 하는 기술입니다. 절대로 세로로 하지 마세요. 그러면 다른 기술이 되니까요. 힐릭스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라는 기술이에요. 자이 정도 알고 계시면 힐릭스 뭐 익히기 할만할 거예요. 자, 연습이 답이라는 점. 뭐, 감을 잡는 거는 자신이 혼자서 감을 잡아야 되니까요. 자, 이걸로 강, 기술 강좌 맞춰보도록 할게요.